당신의 최강 무사령이 최강. 뭐예요? 요 어. 사이 이렇게 오늘 패션에 관련된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봤는데 여름에 롱패딩 입고 촬영하기래 네. 겨울에 반팔 입고 촬영하기래 여름에 롱패딩 입고 촬영 <웃음> 더위를 안 타시는 산시가요 아니 옷 때문에 더치진 않을 것 같은데 음... 아, 밖에서 야외에서 아, 야외 아. <웃음> 지금 겨울이라 그러는데 겨울에 반반은 아닌 거같아 너무 춥다 여름이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맞어 음. 그러면 음. 남이 보기에만 예쁜 옷대내 눈에만 예쁜 옷 입기 내 눈에만 예쁜 거는 진짜 남들이 보기엔 진짜 어 저게 뭐야? 어, 저런 거 입고 다니지?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어 그건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웃음> 별로 패션 주간에 있는 편이 아니라서 음. 그러면 음. 만약에 어디 나가 놀러 나갈 일이 생겼을 때 음. 꾹꾹꾸로 완전 꾸미고 나가게 돼 아니면 꾸꾸로막놀러다 친구들이랑? 꾸꾸도 아니지 그냥 안꾸? 안꾸 안꾸 그 안꾸 꾸미고 나가 아.. 아.. 아.. 자 마무리 중이네 마무리 나가 형이랑 라이아끝좀더가봐 아.. 아.. 축하해요 얘는? 남부님이 첫번째거 보시고 다 된거 같은 두번째거 얘기해주세요 아 그러게 같이 보고 큐! 아니야.. 이건아니야더입볼까 <웃음> 이런 식이 있어요 홍보팀이 좋아하는. 고요 네. <웃음> <웃음> 이거야. 이거랑 아까 빨간 꽃무늬는 안 돼. 그걸로 싸줘요. 싸줘 가냐? 이거야. 이거. 이거랑 아까 그 빨간 거랑 싸줘. 꽃무늬는 안 돼. 딱 그걸로. 가자. 어서 오케이. 어? 아 아니 첫 번째가 이게. 이게 처음엔 좋아. 근데 이게 꼭 필요한 게거아는 처음에 단거였데재밌게 매달 치는 거. 해제목이 이런 느낌 이거는 응. 응. 좋아하는 거부터 안 좋아하는 거부 내려간 거죠. 응. 오케이, 오케이. 응.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어! 네? 아, 어! 예뻐 예뻐 예뻐 너만의 선물 그런 느낌이야 같아 귀족 그래? 어! 하나 더! 어? 하나 더? 어 어울리는데? 아직? 오오오 귀여워 귀여워 완 귀여워 이거 이거 귀여워? 응. 귀여운 컨셉은 아닌데? 네. 하나 더! 멋있어? 그렇다면 하나 더!